2018년 10월 26일 감성카드 작지만 나에게는 크다 오늘의 조언 나 자신에게 슬플 때 어떻게 하셨나요? 거울을 바라보며 날 안아주세요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 대한 용서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. 금일 감성 카드 자신을 알때마다 좋은것보다 나쁜것이 많았다. 욕심이 지나쳐 소중한것들을 버리고 기대했다가 아니라고 했을때가 있었다. 난 몰랐던 것이 아니다. 그곳에서 피하고 싶어서 떠났을 뿐이다. 오늘의 나는 내일의 똑같은 나로 반복될 뿐이죠. 난 알아가야 한다 앞으로 뒤로 가지도 못할 때 넘어지거나 아프더라도 누구에게나 한 번씩 있는 일이잖아 나의 용감했던 말과 위로를 되새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날 바라보고 날 깨우치고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젠 더는 나 자신에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